지금 빨리 자고 4시 반쯤에 일어나서 다시 출발하려고요 밤에 비가 왔는지 땅이 젖어있네요 아 비가 오고 있구나 빨리 가야겠다 첫 번째 열과 비상구현은 별도로 자석을 구매하신 손님만 이용하실 수 있으며 지금 환수하러 왔는데 날씨가 굉장히 좋습니다 한국은 아침에 비 왔던 것 같거든요 여기는 완전 쨍쨍합니다 집에서 가까운 역에 도착을 했고 저쪽에 엄마 아빠가 기다리시는 것 같습니다 배고파서 바로 밥 먹으러 갈 거예요 아니 내가 어제 족발을 먹었는데 체했는지 새벽에 계속 잠을 못 잤다 지금은 괜찮다. 배가 고파 가지고. 시먹으러 왔습니다. 사마데스카? 이비룩 가늠탑. 앞께 용식에 書いて오에리 お取り忘れにご注意ください<笑> Thank o u 저쪽 저쪽 엄청 크죠. 밖에는 별로 이쁜 물건이 없어가지고 맨날 안에 들어갑니다. 오늘은 여기 코트 하나를 샀습니다. 일본에서 는못 입고 한국 가서 입어야겠습니다 여기 너무 더워요 날씨도 너무 좋고 잠깐 뭐였더라 뭘 일본에서 일본에서 일본에서 일본에서 오지도 캐가은 못한다. 이건 잘안 쳐다봐. 엄마 다마안마안 쳐다봐. 다봐 엄마 안마안쳐마 라는 곳에 장 보러 왔습니다. 이제 무엇을 어갔 청소용품. 그래서 누나지... 298엠이다 응. 이것도 298엠이잖아 이알파 네. 들어가야 논아 뭐야 배터도 이럴줄 는가봐요 논이다 논 아하 <웃음> 양념도. 양념도. 양념도. 양념도. 음. 일본의 고기 가격들입니다 엄청 싸죠 이미 심해도, 밥 비빔밥, 이다밥비밥이다 비빔밥, 이다 비빔밥, 이다 비빔밥, 비비 써본대. 12만 54엔, 12만 54엔, 어. 12 ,000 120만 원 나왔다. <웃음> 12 <,000은 54. 웃음> 이제 장도 다 받고 집으로 가보겠습니다. 아이고. 오늘은 <웃음> 양배추 <웃음> 쌈이랑, 방금 끓인 된장국을 먹을 겁니다 이번에 백화점에서 산 쌍게? 라는 차 브랜드인데 괜찮은 네. 것 같습니다. 추천, 추천. 차 이제 다 씻었고, 오늘 제가 내심. o b r i g a d